수많은 변종이 존재하는 월몸의 기본적인 외형은 프론트롬의 지렁이와 비슷하지만 후기로 봤을 때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약 1.2m의 길이와 7.6cm의 평균 지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블러디 마운틴만큼 커다란 월몸의 목격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월몸의 내부에는 생명 유지 역할을 하는 로봇코어가 있는데 이 로봇코어는 월몸마다 전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녹슨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로보코어의 형태는 인공척추 역할을 하는 두꺼운 전설에 따라 연결된 실린더형 배터리와 유사한 구성을 보입니다. 내부에 있는 로보코어를 찾는 것이 어려울 뿐 위치를 파악해 파괴시킨다면 죽이기 힘든 워럼을 예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워럼에게 중요한 로보코어는 생명유지 외에도 강력한 산성 점액을 생성하는데 이 산성 점액은 인화성이 높아 조금이라도 처리가 늦어진다면 거주지나 전초기지를 초토화시켜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성 점액은 적대적 해체들에게 위협이 될수 있지만 워럼 자신에겐 재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상처를 입었더라도 이틀이면 완벽히 재생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식지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어진 백룸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단한 재료의 백룸에 적응을 마친 편중들이 터널을 뚫고 다닌다는 방랑자들의 목격담은 연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변종들을 몇 가지 나열하자면 쓰레기가 가득한 지역에 서식하고 복성 안개를 방출하는 퓨멈, 희거운 지역에 서식하고 섭씨 260에서 320도 가량의 열을 방출하는 범엄 희귀한 변종의 하나로 단단한 금속도 뚫을 수 있는 포르크 나사 형태의 스크류웜 전기배선이 있는 곳에 서식하고 일시적인 마비와 충격을 방출하는 펄스웜 금은 그 변종으로 숙주가 될 희생자의 몸을 파고들어 제어하고 희생충을 퍼뜨리는 고르디안 웜. 마지막으로 30m가 넘는 길이와 6m의 평균 지름을 가진 폴로셜 웜 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워럼들의 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난무했지만 가장 신뢰받았던 가설 중 하나는 지능이 있는 개체에 의해 백룸 깊은 곳 어딘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엔티티라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백룸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